뭐 원트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변이 드신 분들은 구슬 뜨면은 구슬 좀 하나씩 먹어주세요 힐러분들은 한번 두개 드셔보세요 사슬 해골로 아뭐 맞아도 괜찮으면은 괜찮긴 한데 또 헷갈릴 수있으니까 가운데 맞아주시는 분근데어브레이님 있구나 근들분들 해골 사이에 쓰세요 새내기님 바질토 오케이 3번대 영어술사님 바질토 아직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영어술사님 바질토 이렇게 할게요 3개라서 그 다음에 다음 안개 오면 그땐 꽁기님이 써주셔야 돼요 네. 근들 분들 해골 쪽에 계시고 제 구슬 제 뒤에 나왔거든요 해골 뒤쪽에 변이 드신 분들 하나씩만 빛 빠지면 치에 써주셔야 돼요 전부 좀 넣어주세요 뭐였을까 잔재 제가 나중에 해볼게 확인해볼게요 영석 좀 넣어주세요 법사님한테. 여기 구슬 떨어지거든요. 하나씩만 좀 드셔 주실래요? 냄대 옆에. 냄대 옆에 구슬 좀. 냄대 옆에 구슬 좀 변이 있는 분들. 냄대 옆에 구슬. 최소 하나씩은 먹어야 돼요. 뭐 아직까진 그렇게 난이도가 있진 않네요. 3 2 1 램드 옆에 구슬 떨어져요 디버프 없으신 분들 하나씩 좀 드셔주세요 램드 옆에 본인 지워졌으면 또 드셔주시고 디버프 확인해서 여기서 꽁기 꽁기님 바지토 그 본인 이동기 좀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느리다 싶으면 본인 이동기 쓰셔야 돼요 램드 옆에 나이스 피 빠진다 싶으면은 재활 써주세요 브레이님이피 빠진다 싶으면 재활 구슬 좀 드셔주시고 냄드 네. 옆에 두개 있어요 두 세트 디버프 없으신 분들 하나씩 챙겨주세요 아직 남았어요 냄드 뒤에 변이 더 드셔주세요 어 디버프가 안 빠지네 평정 넣었습니다 어 죽으셨네 나중에 확인을 해볼게요 똑같은 거에 두번 죽으셨는데 뭐 그냥 법사님한테 좀 뭔가 안 좋게 걸린 건지 법사님 변이 있으신가요? 불안정한 변이? 있으신데 죽으신 거죠? 네 나중에 확인 해볼게요 제가 그냥 샌드백이긴 하네 이게 다음에 안개 오면은 애기님부터 쓸게요. 애기님부터 냄드 뒤에, 렘드 뒤에, 렘드 뒤에, 뒤에. 바주토 천천 준비해 두시면 돼요. 피 빠진다 싶으면 천천 준비하시면 돼요. 해골 위치 항상 확인하시고 냄드 옆에 구슬 하나씩은 챙겨주시고 천.. 천.. 모르겠다 애매하다 깡일 가능하면 하시고 20% 탱.. 탱전부 탱전부 탱전부 나이스2 0 구슬 냄드 뒤에 별의 냄드 뒤에 냄드 뒤에 냄드 뒤에 디버프 없어진 거 체크하시고 하나씩은 드세요 또나이스 사슬 올 거야 냄드 조금만 센터로 빼주시고 해골 잘 보이게. 사슬대상자 해골로 가주시고, 근들 사이에 서주시고 어.. 안 가셔도 되면은 거기 쓰셔야 돼요 이거.. 어디야.. 좀 흩어질게요 인계 도발 인계좀 도발 인계좀 도발 인계좀, 끝에서 탱다 죽었는데? 스테르나님이 도발하고서 어 하나씩 다 죽겠는데 이거? 도발해서 뒤로 좀 빼주실 분 없나요? 아까.. 그우우문이 빠지는 것 같고 지금 생이다 죽어가지고 지금 드리블 쳐야겠네요 그냥 도발 딱히 없으시면 하나씩 가는데 갔다 한분또 갔다 이제 은문님 갖고 <웃음> 관문 있으니까 관문도 쓰시고 뭐 잡긴 잡을겠죠 아마 3% 2% 아 <웃음> 어, 영석 쓰세요 아 영석 있으시면 쓰세요. 그래서 도발이라도 한번더 땡겨주시면 되니까 아 안돼요? 오케이 아 개수가 없으니까 지금 오케 오케이.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아 <웃음> 이거 맞나? 이거 이렇게 잡는거?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원트 했네요 아 이거 손목 비스인데 나 올라나? 보자 무드